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 다섯번째 시간이죠 그죠 다섯번째 시간으로 어 두가지를 오늘 해볼건데요 두가지 해볼건데 첫번째는 뭘 해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이미지를 그죠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오게됐죠 예,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져오면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원하는대로 좀 예쁘게 바꾸는 방법 또는 새롭게 바꾸는 방법을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거에서 무료로 이미지를 가지고 올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무료로 이미지를 가지고 올수 있는 사이트가 픽사베이 네,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픽사베이라고 하는 데 가게 되면 온갖 무료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 받고 싶어요 그럼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다 무료고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네, 공짜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고양이 관련된 동물 그러면 고양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고양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이미지들도 다 공짜로 쓸 수가 있다고 공짜로 그리고 어, 뭐 요리 관련된 요리 라고 하게 되면 요리와 관련된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찍지 않더라도 안더라도 이런 곳에서 무료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일단은요 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미지를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동물 관련된 이미지 를 많이 쓰니까 부동산 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부동산 자, 부동산 아니 돈 해볼까요 돈 어, 많이 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왕창 나오겠죠 그죠 이런 이미지들을 자이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 다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정말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고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올까요? 이미지 금 금덩어리 금덩어리요? 네 금덩어리 갖고 올볼까요 네, 금덩어리 갖고 자자 자, 요런 금덩어리 보이세요? 자 두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화면 캡처 그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가지고 그죠? 알 캡처가 됐던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원하는 부분만큼 캡처를 한 다음에 그죠? 이걸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 이게 첫번째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는 컨트롤 키 누르고 M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M 누르면은요 자 두번째 방법요 두번째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 라고 하는 버튼 보이나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자 어떤 해상도로 다운받을래? 그래서 나 원본, 제일 높은 해상도로 다운받을 때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만이 어, 다운받을 수 있고요. 픽사베이는 어, 기본적으로 무료 회원가입입니다. 돈 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돈 내는 게 없어요. 없는데 내가 최고 해상도, 원본으로 다운받고 싶으시면 회원가입이 필요하고요. 원본이 아닌 경우에 해상도가 이렇게 낮은 경우를 받을 때는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요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해줘야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에 뜨냐면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면 신호등 체크해라 타일 체크해라 문 체크해라 뭐 체크하라는 박스가 막 나와요 그런거 나오면 꼭 체크 체크 그 얘기하는 체크를 해줘야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죠. 보이세요, 여러분? 어, 다운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다운로드 된 거를, 다운로드 된거 있죠? 이 다운로드 된 거를 여러분들이, 어,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는데, 자,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러면. 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옆에 홈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옆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의 메뉴 중에서 여기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삽입. 그러면, 요 삽입 메뉴를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중에서 여기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거예요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 그림이란 메뉴를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어 지금 내가 다운 받아놓은 거를 다운 받으신 화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픽사베에서 다운 받은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어디 있을까요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란 폴더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운받았어. 다운로드에 있다고요. 네, 다운받그 다운로드란 걸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메뉴에서 다운로드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메뉴에서요. 다운로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다운로드. 네, 보이세요? 그죠? 그럼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금을 클릭하면 이렇게 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차이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운받는 게 훨씬 편합니까? 그죠? 캡처 받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물론 캡처는 PC나 해상도에 따라서 사이즈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두번 뒤를 안 하려면 캡처를 받는 게 좋은데 자 어, 이렇게 받아오는가 하고, 얘하고 예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게, 어, 지금 받아놓은 또언드파일 JPG인가? 죄송합니다. 자, JPG인가 게요 JPG가 아니라, JPG면 똑같아 봐야 되겠네요. JPG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두 개가, 어,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죠, 그죠? 어렵지 않다. 근데, 요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잘 보세요. 내가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크기를 줄여가지고요 자, 크기를 줄여가지고 어딘가에 집어넣을 거예요자 그럼 내가 어 무언가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요 이거를 서로 겹치게 하는 경우이지 겹치게 겹치게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금 내가 그림이 뒤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내긴 해야 되죠 어네 번째 수업했던 순서 바꾸기 그죠 오른쪽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게 누르면 얘 앞으로 가져옵니다 얘를 가지고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돼버려요 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는 금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금 주변에 지금 흰색 때문에 인해 가지고 요걸 두 개를 이두 개를 겹쳤을 때좀 깔끔한 표현이 안 나오죠 그죠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를 그림을 더블클릭 자 제가 첫 수업 때얘기한게 있어 첫 수업 때 어떤거냐 그러면 내가 글씨를 썼어요 이 글씨 쓴거를 예쁘게 편집하려면 이해 되시겠어요? 예쁘게 편집하려면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서식 위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온다 고 그랬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얘를 선택하면 이쁜 서식 도형도 선택했어요 도형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싶어요 어디 서식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기억나세요? 자, 글자도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어디서요? 서식. 자, 내가 이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어디요? 서식. 똑같이요. 똑같이 서식. 제가 첫 수업 때이 서식만 이해하면은요. 파워포인트 50%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의 수업을 하면서부터 또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요. 자, 갑니다. 자, 보시면. 클릭했을 때 서식 보이시나요? 그럼 자, 내가 얘를 이쁘게 만든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쁘게 만든다고요? 배경 제거.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의 배경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배경을 제거하다 보니까 일부 금들이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제거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보이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는얘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금 여기에 있던 금 여기에 있던 금이 지금 안보이잖아요 보이게 해야죠 그죠 자, 더블클릭해서 다시 서식가서 다시 배경작을 누르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부분들 보이세요 이거를 보관할 영역 표시라는 걸 클릭해서 요만큼 보관할래 이거 이것도 보관할래 이해 되시겠어요 요것도 보관할거야 요것도 보관할거야 자 요렇게 체크를 해주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깔끔한 금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뒤에 있는 배경을 없애거나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이런, 어, 이미지를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배경 제거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배경 제거를.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내가 좀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서식 들어간다 그랬죠 서식 서식에 가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거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꾸미고 싶은 이미지 형태대로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디자인을 내가 선택만 하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파워포인트다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기능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 이번에는 제가 고양이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볼 텐데 고양이 자, 고양이를 하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제가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가지고 이 이미지를 하나 살짝 캡쳐서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캡쳐 하는게 훨씬 낫겠죠 왜? 이게 아무래도 원본 사이즈만큼 크게 이쁘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자, 고양이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다네요자 보세요 자 붙여넣기 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자 내가 요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고양이 이미지 하나 복사해볼게요 복사가 뭐라고 여러분 컨트롤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기면 하나가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쁜 서식에 가서 서식에 가서 여기 회전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죠 회전 서식에 가면요 회전이라는 버튼을 가서 이렇게 좌우대칭을 딱 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보는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쓸 일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는 방향 때문에 그 이미지를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미지 보는 방향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어, 보게 되면 그러면 어,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이미지를 선정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 파워포인트에는요 지금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집어 그러니까 삽입을 추가하는 방법들도 있지만은요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검색해서 바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삽입이란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그림이라고 하는 옆에 온라인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옆에 온라인 그림 메뉴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면은요 자 이게 어,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보이는 게 조금씩 달라요. 2000, 2010버전 이하에서는 클립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클립 아트. 2010버전까지는 클립 아트라고 되어 있고요. 2013버전부터 온라인 그림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013버전, 2016버전, 오피스365 버전이 다 보이는 메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면이 다르다고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형태는 똑같다. 형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검색하면은요. 부동산, 돈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여기서 이르, 바, 바로 찾아주고 그거를 내가 클릭하는 순간 클릭하고 삽입이라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이미지를 자기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삽입에 온라인 그림 또는 클립아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요. 내가 거기서 검색해 가지고 필요한 이미지 들을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파워포인트 로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붙이는 방법을 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